빰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아, 예뻐 하이 패션. 아, 저희 언니 생로랑 스타일로 그 유튜브 그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언니가 항상 이렇게 목요일마다 예쁜 옷만 입고 나오시는데, 그것만 이렇게 편집하셔가지고. 방송 한번 나오려고 1 0 0얼마씩 써. 고 맞아요. 무슨 일이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그것도 그래, 사실. <웃음> 되게 어머. 간드러지게 웃는다. 연습 많이 했어요. 왜 그거 이제안 해? <웃음> <웃음> 얘 초반에 막 남자 말씀이? 맞아요. 라이이는후후후후후후후아간간 <웃음> <눈> <웃음> <웃음> 유튜브 올리다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광 <웃음> 그 같은 거 쓰고 있는 거 봤어? 그게 왜 뜨는 거야? 그래서 후 깜짝깜짝 놀래. 아니 저는 써니의 Q&A라고 하이라이트 영상 있거든요? 그거 정말 지우고 싶어요. 정말! 아, 진짜. <웃음> 정말 진짜? 써니의 Q&A 영상 앞머리 제발! 앞 있을 때지 네! 제발 지워주세요! <웃음> 라라라님 보지 마세요. 아, 보셔도 돼요. 재미없어요. 어머! 써니 Q&A 너무 충격적이에요. 많이 놀라셨죠? <웃음> 오늘 다시 에 다시. 밀어서 올려야지. 오늘 써니 Q&A 해봅시다. 맞아요. Q&A 다시 올려주세요. 최신판 Q&A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하세요. 써니님은 완전한 여자 소설 언제 네. 하세요. 저는 사실 당장 내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아직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내년 안으로는 하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시간이 두 달을 줘야 돼요. 요맞아 맞아요. 맞아요. 바로 일할 수가 없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한 달은 태국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켜봐 맞아요 <웃음> 써니님 명품 옆에 5초만 보여주세요 호진바바 아, <웃음> 여기 여기 오케이 <웃음> 코진바바 등반하고 싶네요 예, 헬, 저기 들어온다 써니님은 따로 운동하시나요? 저는 운동은 안하고 숨쉬기 운동만 하고 요즘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어, 어. <웃음> 왜, 뭔 소리 하는 거야? 엘베 고장나서 이거. 아, 맞아. 아, 얘, 뭐, 운동 했나보네. 좀 따진 거 하는데 왜 얼굴이 빨개지죠? 우리가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가지고 맨날 걸어다니는데 얘는 얼굴이 왜 빨개지는 거야? 어, 아, 맞아.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아, 저도 다른 운동이 침대 운동인 줄 알고. 예, 당장 말하도록 해. 이거는 또, 써니의 최신판 Q&A는 또 없어지는 걸로. <웃음> 제가 또 아는 운동은 또 침대 위 운동이기 때문에. 어머니야, 그렇게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게 또 죄이고 못 살아 요 맞잖아. <웃음> 맞아. 어 <웃음> 맞아. 제 생일에 저희 랑이 언니께서 또. 커플이죠 또 언니께서 생일 당일에 저 생일이라고 생로랑 가셔가지고 사이아이 부츠 제가 진짜 가지고 싶어 했던 그 구두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3구 사이즈를 신는데 3구 사이즈가 없었어요 근데 랑이 언니께서 우연찮게 그날 제 생일에 생로랑을 갔는데 그 부츠가 딱 있어서 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거 있는데 생일선물로 사다 줘? 이래서 생로랑 부츠를 사다 주셨는데 진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전화 안 받으면, 아유, 몰라, 그러려고 하는데 전화를 또왔더라고요 12시. 또, 아, 어, 안 네. 돼. 이랬더니 내가 부티랑 부치랑 그, 네. 했는데, 그걸 또 고르더라고. 언니, 이거요. 성별에 언니, 이렇게 큰 거야. 그래가지고. 목소리 수술하실 생각 이 있으세요? 다들 있겠죠 요새 들어서 어... 있어요 요즘 들어서 제가 유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는또 완전 여자 목소리인데 맞지 알아도 진짜 여자 목소리 알아도 목소리 너무 있요 노래 맞지? 너무 잘하고 맞아. 일단은 둘은 천만 원은 벌어놓 거잖아요 그쵸 이 목소리, 수술이, 목소리 좀... 수술이 천만 원 가까이 하니까 9 0 0 0원 한다고 하라고 써린이 노래 잘 부르세요 뭔가 랩잘할것 같아요 아 노래 잘해요 저 노래 부를 때 절언니가 항상 분노의... 예를 들어 제가 부기맨을 부른다 그러면 분노의 부기맨? 성인식을 부른다 분노의 성인식 한소절만 해봐봐 부게부기부기맨